타투야! 일로 와봐 여기 일로 와 타투 여기로 와 일로 와 타투, 타투 어있어야너거 타투야? 어 뭔가 바뀌어 타투 색깔이 바뀌었는데? 누워있어. 아, 누구도 난 보인은 날지리이야지이야따이야따이야이야이야이야탭야따이야이야탭야이야 탭이야, 탭이야, 탭이야, 탭이야, 탭이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우리 타투 마음 일로와봐 타투야 이쪽으로 응 옳지 옳지 아니 그렇게 한바퀴 돌라는 소리가 아니라 <웃음> 진짜 너랑 같이 는 정말 힘들구나 타투 일로와봐 일로 와봐. 일로 타투야 타투야 일로와봐 여기 여기 여기 타투야 타투야 아저씨 누워보세요 얼체 얼체 잘한다 누 누우세요 누어체어체어체 누우세요 누우세요 이용해 주세요 누워보세요 아저씨 누누 이렇게 하면 제가 안 보이니까 누워보세요 어어 질풍수르 어, 귀여워 이 귀여움 음음음 음... 아! 콩물! 콩물 개많아! 아사토야 가지마! 차투야 안돼! 안돼! 사토야 안돼! 안돼! 가지마!